드래곤볼 전... 아 이거 한다 합체전사겠습니다 하 합체전사 오늘 마침 또 새로 나왔으니까 합체전사로 갈게요 민첩하고 지능 걔네가 두 명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되겠죠 자 오늘의 진짜 컨텐츠 바로 신캐 성능 캐스트죠 신캐 성능은요 드래곤볼의 역사로 왔습니다. <웃음> 자, 마인부가 여기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재밌게 노네. <웃음> 리방이 개한권을 써요. 아, 리방이 너무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드디어 이제 초피를 쓸 수가 있게 됐죠. 와, 이제 나중에는 변신도 할수 있거든요. 합체 변신. 어우, 너무나도 간지럽다. 아, 기다기다 기다. 이거 해도 되겠어요. 야, 마인부 세다. 마인부, 이거 초 필살기, 필살기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써야지. 공방이 다 같이 오릅니다. 아, 키비토신 합체도 있죠. 아, 여기 여기 나온다고. 저도 키비토신 합체 있거든요. 괜히 좋아 보여. 자 주인공부터 쓰는거는 궁률이죠 일단은 속성 지금 체력만으로 봤을때는 52만이니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거 초사이어인 그리고 전설의 존재로 가면 62만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체력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 마인부 얘네 덱은 약해질 수가 아 얘네 진짜 너무 강해요. 얘 너무 강해. 극장판은 또 새로운 극장판 나올 때마다 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야, 한 번도 안싸우는데 바로 슛사인으로 변신하는 케프라. 여기 몸살해야죠. 케프라 뒤로 가야 됩니다. 어, 안 돼. 돼. 됐다. 피싸기라도 써야죠 아저 때문에 회원가입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달님 이제는 솔직히 카테고리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신캐 욕심이지 신캐 안얻어도 게임은 할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욕심이지 신캐 쓰고 싶은 욕심 저도 욕심쟁이고요 어 치킨님 네 이거 완전 똑같아요 레전드 하시면은 이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색깔, 색깔의 색깔 이름이 붙었거든요 근데 색깔로 외우신 그 속성이랑 완전 똑같은 구조예요 초록이 이제 뭐 기술이고 초록에 센 보라색이 지능이고 보라색에 센 노란색이 체력이고 노란색에 센 빨간색이 근력이고 빨간색에 센 파랑이 민첩이거든요 그 이름이 붙었을 뿐 어차피 색깔은 똑같이 나와있으니까 레전드 하신분들이라면은 금방 바로 이힐수 있어요 손오공 족보 아 손오공 족보도 상당히 강력하죠 이거 바로 변신하면 좋나요 이거부터 좀 테스트 해볼게요 이게 어 지금 대기 쌓이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합체가 낫습니다 이거 합체할게요 좋아 실살기는 저 뒤에서 쏘거든요. 바로 여기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난 아닌데? 노래도 좋죠. 자 얼마나 강하게 보여줄까요? 칠살기 무용화를 아직 못 봤어요. 이거 보고 싶어 없어지는 거. 근데 지금 아직 못 봤습니다. 한 방이네 한 방이야. 이제 변신 애들의 향연이 펼쳐질 거예요. 블루 베지트 되고, 블루 오스터 되고. 강원은 약하지만 공격 반사 너무 보고 싶네요 진짜. 이거 얘도 변신하자. 아니 다 변신해. 야 그래 다 변신하자. 그냥 원래 마인부는 나중에 흡수하는 게 좋은데 그냥 기분이. 흡수하라고 시켰어요 흡수합니다 아 마지막 카니가 진짜 좋죠 새초배랑 같이 얘도 합체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요 얼마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고 죽진 않겠지? <웃음>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어, 큰다 어, 안클렀다 어, 팔로 감사합니다. 안 큰일 어요 겨우 9만 밖에 안 들었어요. 이거 참 쉽구만! 아, 댐감이 진짜 큰 역할 합니다. 진짜 이게 말 그대로 무지성 공격이죠 불베는 무지성 공격이 매력적이에요 계속 때리는거예요 계속 때려 화질이 1080p가 안돼요? 어 이상하다 1080p로 나가고 있을텐데요 지금 화질 설정에서 한번 바꿔보세요 1080p에 60프레임이 원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손님 밖에 눌러서 하시면 아마 나올거예요 한번 더, 그렇지 아~ 역시 새초배. 그 다음에 얘는 또 왜... 왠지 모르겠지만, 없구 똑같은 시계 나왔는데, 어떤 애는 새초배, 어떤 애는 없구... 세부라고는잘안 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 새초배 시치한 거죠? 처음 봐요. 확실히 이렇게 오랫동안 가야지! 이런, 모든 변신들을 볼 수가 있네요. 과연, 케프라 싸우는 걸볼 수는 있을까요? 억소리 나는 성능이라고 하면 말이 되네. 사실, 볼 때, 거기 밑에 보면은, 화면에 톱니바퀴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 설정 누르시면은, 1080에 60이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아마 좋게 나올 겁니다. 이야 강하다 이거 원래 마비.. 아 아니, 마비가 아니고 그 풍렬 용어를 써야되는데 레전드 용을 얘기하는데요 저걸로 되잖아요 인절시키잖아요아기수조신 어디서 까부니? 이게 너무 사인데 일단 이 되게 좋은데요? 강호도 되고. 아, 진짜 처음 봤어요. 캡프라 이거 쓰는 거. 무지개거든요, 제가 얘가. 근데 처음 봅니다. 이거. 오, 강하다. 처음부터 강한데. 자, 이제. 베지트 나왔습니다. 민첩 특성이니까. 아, 꿀이죠. 베지트 민첩이어서 꿀이에요. 자, 여기서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광고가 3 0초예요 저는 여기는 신경을 못썼었는데 아이고 진짜 길구나 제가 트위치로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웃음> 그래 몰랐네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게 옛날에 나왔던 애들은 이제 합체를 하냐 마냐, 고 각을 쟀잖아요. 스택이 쌓이냐 안 쌓이냐, 그러니까 합체라기보다 이제 변신을 하냐 마냐. 근데 이제는 요 실체는 그런 거 없이는 조금 변신시키면 되니까 그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물배처럼, 오지터처럼 저절로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좋네. 자 이거 이거를 노리고 논 거거든요 그렇지 아한번더 때리겠네 차라리 맨 앞에 놓고 그랬어요 얘를 어자 이건 잠시 뒤에 쓰겠습니다 한번 그냥 필살기를 써볼게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계속 필살기 썼기 때문에 아 뭐야 아 오지터랑 붙으니까 또 초필살기로 바뀌네 링크가 좋으면은 기력이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원래 마인브랑 옆에 있을 때는 링크가 좀 딸려가지고 필살기 기력까지 안갔다가 좀 올라가가지고 다시 이거 쓰네요 액티브 맨 마지막에 써야죠 이제 오 오지터 많이 미소 짓는데요 오늘 자 이제 나왔다 얘 무서운 애죠 3 0년데지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액티브 씁니다 이게 액티브 성능이 좋아지는건가 본데요? 왜냐면 나 몰랐거든요? 액티브 성능이 뭐였지? 뭔지도 모르겠네 액티브 스킬 아 그냥 모든 속성에 뛰어난 공격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필살기 쓸때 여기다가 갖다가 놓고 무지개 구슬이 많이 올려주니까 무조건 무지개 구슬을 먹을 수 있게끔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캡트라 복근 보면 설레요? 아, 나도 저 복근 갖고 싶다. 이렇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설레는 거죠? 궁금한데. 캡트라 얼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모든 속성이 강해서 잘 먹긴 하네요. 그 다음에, 댐감을 위해서 모지터를 가운데 놨습니다. 피사기 먹을 때. 여기서 피사기 무효가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트랭크스 볶음 너무 빵빵하다고요? <웃음> 자 얼마나 많이 데미지가 감소가 될까요? 3주년이라 이때는 참 멋있던데 지금은 이제 뭐도 없죠야 그래도 많이 다네 참고로 이블루베스트는 세번째 자리 누울때 그 회피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어? 상대방이 회피하라는건 아니었는데 어, 근데 뭐야? 방어 되네? 왜 되지? 참고로 지금 아이템 하나도 안 먹었죠? 자, 오케이, 오케이. 장난 아니지. 보여준다. 죽일 것 같은데요. 아, 독한이! 독한이 나왔어! 아, 날 지켜줄 것 같은 강한 여자. <웃음> 또 그런, 이제, 취향이 있으시군요. 우리 화강님. <웃음> 자, 이거로 죽진 않을 것 같은데요. 테프라 아, 여자 치고 크지 않아요? 둘이 아. 딱 적절히 섞였죠. 와, 500만이네. 오, 어, 다 피한다. 다 피하니? 안 돼.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왜 이렇게 쉽지? 셀피한 레전더리 리미트 노바 약간 그런 포즈가 있어. 아 이게 끝이 아니네 이게 끝이라고 그랬죠? 아 베스트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3주년 오지터가 끝이었어요 자 오지는 오지터 가자 끝을 봐주지 어, 무지개 구슬 먹으면 엄청나게 오릅니다 역시 속성을 이길 수가 없어 이제 필살기 봐주는 기한이 끝났나봐요 턴이 많이 지나가지고 필살기 언제 나오는지 표시가 안되고 있어요 g t 5공전이요 g t 5공전 어렵겠다 벌써부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진짜 어렵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근데 떡대... 아, 이걸 피하네. 짜식이 말이야. 이거 좋은 걸 피해버렸어요. 아, 마인드 세다. 우리가 입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입으면은 저기, 대공처럼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공. 이런 조끼는 아무나 소화할 수가 없죠. 어, QK님, 어서오세요. 자, 방금을. 사람 어, 죽겠다. 방금 믿고 났는데, 방어가 딸리네요. 완전 잘못 났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지금. 근력을 바지로 써야 되는데, 지금 근력을 가운데다가 공격 안받는 데다 놔버렸어요. 아, 트위치 구독 감사합니다. 트위치가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팔로워가. 왜냐면은 하다 말다 해가지고. 하여튼 팔로워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튜브가 지금 망해가지고 여기 피난처가 됐는데 와주셔서 고마워요. 유튜브는 스트림 종료를 해야겠다. 자 이거죠 메테오 익스플로전 이름은 한번도 오스터 외친적은 없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오스터도 모르게 이름이 붙어버린 기술 메테오 익스플로전 좋아 두번 쓰고 있죠 오스턴는 한번도 이야기한적 없죠 스타더스트 폴이라고 스타더스트 폴 이런적이 없는데요 이름이 다 붙었어요 이 친구는 오늘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계속 안되더라고요 아, 내 네. 오지 오지토 오졌다. 데지트 데졌다는할 수가 없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깼습니다. 오, 생각보다 간단하게 깼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원했던 성능 테스트 약 15분 정도에 걸쳐서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은데요? 방어가 변신만 하면은 너무 좋은데? 야, 20개 받았다, 게다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신캐. 손오공 베지터. 일명 7초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얘가 아무래도 신캐라서 성능이 참잘 나온 것 같아요. 공격력은 약하지만. 합체 전까지는 약하지만 합체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서 합체하면은 굉장히 센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트위치까지 오셔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유튜브 방송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칠석 뽑기에서 나와서 네, 7초 인데 일본에서 나왔을 때 칠석 이벤트로 그때 초오지터가 나와서 합쳐서 칠석 이벤트 초오지터 7초오 이름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장 몇시간 방송했나요 사실 포기부터 하면은 거의 3시간 방송했는데 다 쪼개져가지고 긴지를 모르겠네요 <웃음>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요 또 내일 금요일이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볍게 금요일 하루 일주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원하는 뽑기 잘나오시길 바라고 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바 안녕